그러나 2007년에 건물관리업계에도 불황이 닥치면서 나는 회사의 조직개혁을 단행하게 이르렀다 회사를 근육질로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크게 줄었다. 안타깝게도 2007년에는 급여를 30%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2008년 여름에 가와이 마사미 씨로부터 호호포노포노를 전해들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호모포노포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면 은이휴렌 박사님은 1983년부터 1987년 사이에 5년간 하와이 주립병원 특별 병동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이 특별 병동이라는 거는 뭐 살인, 강간, 폭행, 강도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서 수용되는 특수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가야 될 범죄자들이 이제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이 수용을 하는 정신병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폭행 사건도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직원들이 막 그만두는 일도 당연히 비일비재하고 굉장히 근무 여건이 좋지 않고 막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휴렌 박사님 했던 게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단만 보면서 환자들의 파일 목록만 보면서 호호포노포노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네 문장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냥 이것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호호포노포노가 뭔지 알았을까요? 뭐 시크릿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죠? 범죄자들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휴렌박사님은 그냥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했습니다. 근데 왜 했냐?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 사람들을 문제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야. 이사람도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을 정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정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돼서 막 이거는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옛날에 옛날 신문에 폭력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폭력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정신병에 빠져있던 사람들 이정신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전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정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정화했을 때내 마음을 자 여기 딱 써있죠. 34페이지 중간에 특별 병동에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환자를 범죄자로 보는 내 안에 있는 정보 잠재의식을 삭제한 것 뿐이다. 정화를 한것 뿐이다. 자 그래서 35페이지를 보면은 자 내가 하와이 주립병원에서 행한 일은 환자나 병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다. 내가 평화로울 수 있으면 환자나 병원도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회사 경영은 물론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100% 100% 자신의 책임이다. 잠깐이 궁금한 게 그러면 저는 긍정적인 사람인데 누군가 저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은 제가 그렇게 변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그런 말을 불러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라는 그 기억, 그걸 정화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 기억들이 그런 사람과 사건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불러오는 게내 안에 있다는 거지. 그걸 불러오는 게내 안에 있다 범죄자를 봤을 때 내가 범죄자랑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 세상에 범죄자가 많고 내 주변에도 언제든지 범죄자가 나타날 수 있어 언제나 세상은 위험해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 생각이 범죄자를 불러오는 거지 내가 범죄자랑 똑같은 사람이라서 범죄를 자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내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불러오는 마음이 있는 것 뿐이지 어린아이가 납치를 당했을 때 납치를 당하면은 그 어린아이랑 그 범죄자랑 마음이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난 언제든지 납치 대응할 수 있어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어 세상은 위험하다고 했어 나쁜 아저씨들 많다고 했어 쫓아가지 말라고 했어 이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두려움을 엄마로부터 전의를 받았다 감정 전의를 그러면은 그거랑 이제 범죄자의 주파수가 일치를 해서 그 사건을 불러오는거지 아이랑 범죄자랑 똑같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뭐랄까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범죄를 당하는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어떤 관념, 생각이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들을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를 보면 은 호우포노폰으로 실적이 크게 올라간다라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자, 샤뉴 장비는 토지기계인 출신의 아버지가 1959년 동경의 552마치에서 공무원 생활을 접고 설립한 건물관리회사이다. 아버지는 유도로 실업단의 전국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계셨는데 일찍이 그 실력을 산 재무성에 입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요코하마 세관 직원을 그만두고 밑바닥부터 영업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리 일을 돕게 되었다. 당시는 동경올림픽 수요로 철강과 조선업 그리고 건설업이 활황이었다. 우리 회사도 고속경제 성장의 파도를 타고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후 거래처에 맞춰 요코하마로 본사를 이전해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는 연매출 약 480억원, 종업원수 1000명이 넘는 가나가와겐에서도 유수 건물관리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아버지가 사장, 어머니가 전무, 남동생이 과장, 장남인 내가 상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2007년에 건물관리업계에도 불황이 닥치면서 나는 회사의 조직개혁을 단행하게 이르렀다.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1000명의 종업원 중에서 정사원인 600명을 400명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려 조직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사를 근육질로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크게 줄었다. 안타깝게도 2007년에는 급여를 30%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2008년 여름에 가와이 마사미 시로부터호오포노포노를 전해들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호호폰노폰의네마디를 반복해서 말했다. 매일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를 말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원들이 전보다 일에 많은 의욕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기존의 거래처를 돌기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나가거나 밤늦게까지 잔업을 하기도 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이다. 자, 그 덕분에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도 거래처가 늘어나서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10% 올랐고 이익은 2배로 늘어나 2008년 말에는 2007년 이전에 급여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다가 5%를 더 올려줄 수 있었다. 결국 한해 전에 비하면 직원의 급여가 35% 상승된 셈이다. 그리고 10년 만에 상여금을 줄 수도 있었다. 회사의 성과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호오포노포노의 말을 하는 동안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남탓을 하는 버릇이 자연스레 사라졌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 서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생이 180도 변했다. 사원 면전에다가 당장 나가라고 말하거나 변명을 하면 때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온화해지셨다. 회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전부였던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던 어머니도 부부간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웠던 동생도 내가 하는 이야기에 몸을 들이밀며 들을 정도가 되었다. 이것은 화를 내지 않고 매일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원들에게 계속해서 말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의야깨달른 사실이지만 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알수 없는 일이다. 자, 내용을 보면은 진짜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상무가 쓴 경험담인 거죠. 호호포노포노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큰 회사가 휘청휘청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 현실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정사원을 줄이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늘리고 그리고 급여를 30%를 삭감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랬는데 이 책을 쓴 가와이 마사미라는 사람한테 호우폰호폰을 전해듣고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호우폰호폰는 돈이 안 들어요.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그냥 틈틈이 하면 됩니다. 틈틈이. 그냥 잠깐 멍 때릴 때뭐 출퇴근할 때뭐밥 먹고 나서 잠깐 쉴때 자기 전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했더니 매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고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매출이 막두 배로 늘어나서 사람들 월급도 늘려주고 상여금도 주고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일에 100%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거는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거는 저 사람이 부정적이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박았는데 왜내 잘못이야? 난 가만히 있었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와서 빡 박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100% 과실이 맞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건도 불러오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응? 그런 마음들을 바꿨을 때, 그러니까 그런 나의 내면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났을 때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 내 내면에 답이 있으니까. 바꿔야 될 모든 답이. 응.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게임 방송할 때, 하루에 막 3시간씩 자면서 하루에 영상 막두개씩 올리면서 편집도 진짜 많이 해갖고 생방송도 매일 하고 막 심지어는 막 생방송 막 10시간씩 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 되게 힘들기만 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상황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영상 조금밖에안 올리고 대신에 그 시간에 차라리 내면에 집중했을 때 내면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노력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은 내 내면인 거예요. 외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노력들 좋죠. 좋은데 그거에 하기 앞서서 내 내면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불러온 원인이 되는 뿌리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나한테 경제 위기를 가져다주고 나한테 빚을 갖다주고 나한테 또라이 같은 사람을 불러오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건데 그걸 먼저 정화를 시켜주고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주파수에 머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따라갔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사실은 뭐 따라갈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이 흘러오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까먹어요, 그죠? 계속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암 탓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나한테 잔소리를 한 엄마 나한테 인격모독을 한 인신공격을 한 상사 어 나를 무시했던 친구 등등등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욕을 해야지 하고 하는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욕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비난하고 있고 저도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까먹을 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책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니 모든 일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내 입으로 말을 해줬는데 왜 자꾸 까먹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일인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막 그렇게 까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의 내면을 더 정화를 해야겠구나. 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처음에는 내 잘못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 되면 될수록 그냥 되게 억울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되게 억울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 그 사회적인 시선을 봤을 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들도 내 내면의 어떤 생각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해결이 안되고 어 자꾸 망각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자 지금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호 포노 포노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이렇게